무시. <웃음> <웃음> 우와 욕 아. 욕 나와 씨.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아, 오늘 제가 어 오랜만에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태풍도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어, 코로나도 심해져서 지금 주중에는 저희가 휴무를 하고 집에서 좀 쉬면서 못했던 업무도 좀 보고 있는데, 어, 요새 8월 달에 날씨로 인해서 영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8월 초에는 이제 긴 장마, 그거 끝나자마자 뭐비 아니면 또폭염비 폭격, 비 폭격. 거기에 이제 또 코로나까지 또더 심해져가지고 뭐 여러모로 지금 8월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캠핑장 일이 많이 힘들 때는 이제 어 주말 영업이 끝나고나면 1월을 이제 평일 같은데 하루 제가 이제 이렇게 침이나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가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가 또 심하다 보니까 거기도 못 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체 방안으로 집에서 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요런게 있어요 미니 마사지 저주파 마사지인데 요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꽤 좋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마사지 좋아하는데 마사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오, 내용물은 간단해요. 어, 마사지를 할수 있는 요 본체, 그리고 요 패드, 요 홈에다가 이제 껴서 장착을 해서, 좀 어, 이게 내가 원하는 부위에 이제 부착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우리 그, 블리치로 받으러 왔을 때그 전기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쏠쏠하니 짜릿짜릿하니 좋거든요. 저는 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목이나 어깨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패드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허벅지나, 배나 이런 부위가 넓은데는 이렇게 대형 패드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충전은 좀해놨고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큰 데다 해야 되니까 이게 한 모드도 여러가지로 이용을 할수 있고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용 방법도 상당히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 본체와 요 젤리패드에 이렇게 홈으로 낄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장착을 해야지만 이게 가동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 보시면 요렇게 젤리패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다 아, 안쓰, 사용 안 하실 때는 요거를 다시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허벅지 부분. 그래서 켜지면 이 모드가 있거든요. 모드로. 아씨, 우와, 아, 아, 아! <웃음> 우씨, 와 욕아. 정나와씨, 와 순간 욕할 뻔했는데, 와오메 힘, 힘 씨. 보이시나요? 와힘힘가져고는 거? 아, 이거 세기도 아, 씨, 우 와, 아까 일단 거, 오씨, 오, 오. 우와. 그냥 끄고 설명 드릴게요. <웃음> 오씨, 그냥 모드를 응, 음, <웃음> 침넣는어 응. 다시 한번 설명 해드릴게요. <웃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증가 감소 모드. 아아아아아 이렇게요. 이렇게 증가 감소 버튼으로 1에서 20단계까지 이제 저 강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로고 증가를 누르면 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요기 나와요. 결이할라 봐. 아빠 마사지해줘. 자 이제 막 허벅지 부분 이렇게 넓은 부분에 해볼게요. 캠핑장에서 일하고 오면 힘들기 때문에 다리 같은데 장딴지나 이렇게 허벅지 부분을 많이 이용 하시게 돼요. 이렇게 키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넓은 부위에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이제 두드림 모드죠, 약한 거. 이거를 강도를 올려보면 우후 우후 우 어, 어, 어. 아니 모드가 바꿔. 모드를 바꿔.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웃음> 보이시나요? 으아! 하나 더 올려볼까? 으아! 으아! 내려 내려 내려. 오, 이게. 예. 오이게오오오 예. 오. 오. 모드를 여러 가지 모드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편안하게 이제 컴퓨터나 이제 전화 받으면서 이런걸로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제가 다른 제품도 써봤다고 랬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좀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진짜 용나 아까 욕 나올 정도로 반응이 세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 패드에 그 비밀이 있어요 보시면 요... 뒷부분을 보면은 요 패턴 보이시죠? 요게 일렉트 c t r i c 라는그 EC 패턴인데 요 HM, HMB 사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빈틈없이 강력하게 이제 EMS를 쏠수 있는 요 패턴대로 전기가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진짜 욕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어? 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마사지를 이제 공구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것들은 이제 보면은 그냥 쭉쭉 퍼지고 많은데, 이 패턴으로 인해서 이제 골고루 우리가 이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작지만 아주 큰 차이죠, 이런 거. 음.